사이좋게 손을 잡고 해변을 걷던 두 여자 그리고 이렇게. 그럼 지금부터 두 여자의 이야기를 보러 갈게요 화창한 어느 날 야외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아, 있는 맛있겠다. 연지입니다. 찌 짜잔. 와. 어. 너 제존. 저모도. 아. 아. 아, 맞다. 좀 아, 기도. 제 사랑하는 와이프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수 있게 해 주세요. 아멘. 아. 아, 그럴까 <웃음> <아무도> 돌아가는 길에 <웃음> 유리 일행을 만난 연지 <웃음> 아,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, 산책 나왔구나 아네 어유 사모님 여전히 미이세요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오늘 유리씨도 장난 아닌데 <웃음> 아 오늘 좀멋좀 좀 됐어요 <웃음> 얼마 후. 아네 안녕하세요 부장님 아예저 거의 다 왔는데 아네 알겠습니다 <웃음> 오빠 어. 떨린다 오빠 잘할 수 있지 아 당연하지 부장님만 꼬시면 출세는 진짜 따놓 당상이야 좋아좋아 기회는 잡으라고 있는거니까 그렇지 부장님의 집에서 한잔 하는데 <놀� wipes** menos said> 답답해 미치겠다 진짜 그쵸 아 이건 낮에만 잖 아니 왜 밤까지 우리 부장님 마음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시겠어요 너무 깨끗해서 뭐가? 몸과 마음이 도대체 밤에 어떤데 그런데요? 알고 싶어요? 네 오케이 부장님이 일장 연설하고 이걸 집중해서 듣고 있는 유리 그래도 고생은 많으시겠어요 내 팔자지 저, 죄송한데 잠시 좀, 통화 좀 급한 일이서 잠시만. 그리고 유리의 제안. 저 저기 예. 그 있잖아요.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뭘 어떻게 도와? 제가 사모님을 좀 바로 행동에 나서는 유리입니다. 오늘 사모님이랑 같이 점심 먹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둘이 있을 땐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? 편하게 하세요 네 언니 <웃음> <웃음> 사실 저 요즘 힘든 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랬구나 언니 고마워요. 진짜 언니 같아서 그래. 괜찮지? 언니 진짜 고마워요. 그리고 부장은. 그보다 크리에이터. 왜? 자기 부장이 나한테 업무차 만나자고 연락이 왔거든. 어머 보고를 하냐? 자기가 결정해. 뭐 그렇긴 한데 그게. 그럼 그냥 난 연지연 니나 계속. 생각해보니까 우리 자기가 좀 희생해 주면 너무 고맙겠는데. 진심이야? 아뭐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. 내가 잘 돼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. 알았어. 그럼. 갈수록 대담해지는 유리. 아니, 자, 연지 또한 실치 않은 분위기입니다. <목소리> 우리 같이 산책 갈까? 그럴까? 결국 연지에게 고백을 하는 유리. 나 언니가 좋아. 응? 무슨 소리야? 언니가 이성적으로 좋다고. 언니는 나안 좋아? 고백을 받아들이는 연지입니다. 그리고 연지의 충격 선언. 뭔구만아? 나 유리랑 같이 합치기로 했어." 너 미쳤구나. 아주 세상이 미쳐 돌아가네. 우리 정말 사랑하는 사이리의 제안으로 시작한 그러나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된두 사람. <끝> 죄송합니다, 부장님. 사모님이 좋다면서 야, 간다. 그래, 가라. 영화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.